관련해서 인터뷰를 려해 아, 네. 저희는 정말 그냥 다 에피소드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가족 같아서 그냥 항상 너무 현장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뭐 캠핑하는 장면들도 진짜 가족들이 너무 캠핑 온것 같고 뭐 가족끼리 뭐, 이 뭐, 파티를 해도 너무 그냥 가족 모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되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몇 횟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베큐 파티 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베큐 파티 하는 신들을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네, 그게 막 파티가 이제 나중에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찍으면서. 정말 난정판이었어요 <웃음> 와, 근데도 이제 이렇게 앵글로 고른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행복하게 표, 표현된 것 같아서 뭐 극중 에피소드보다 그 에피소드들을 그냥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바베큐 파티 하는 에피소드를.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왜 저렇게까지 까칠하게 굳이라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마 그~ 내 가족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장녀들은 엄마가 뭔가 되게 아이 같고 막 이렇게 뭔가 혼자 뭔가 보내기 힘들고 무언가를 할때 항상 걱정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우선순이다 보니까 내 가족을 뭔가 건드리려는 것에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고 그 것이 자체가 이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으로 맞춰 주시면 그 장녀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연기하면서 제가 조금 막내인데 장녀 같은 삶을 살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표현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너무 그루였어요 그니까 가족이 있고 내가 없으면 가족이 뭐 어떻게 될것 같은 거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게일 순위였어요. 그래서 일 같은 것도 연애도 내 가족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막 되게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운과의그 사랑하면서 하면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고. 엄마는 이제 네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엄마가 편천을 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 끝까지 내 가족을 놓을 수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모습이 저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가 있고 인자를 만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결혼이란 생각이 삶에 없었는데 일이 일순이었고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저는 막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타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루가 너무 100% 공감이 되고 아 너무 저랑 닮아서 아마 제가 그루여도 그 선택을 할 것이고 어, 아무튼 저랑 너무 닮아 있는 캐릭터였어요 연애를 잘하는 척 했던 네. 그룹이요 저는 진짜 제가 끼를 못 부려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숙맥이에요 엄청 숙맥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보면은, 저는 제 성격이 방송에서 보는 성격이랑 실제 성격에서 갭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반전의 모습들을 좋아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제가, 그렇처럼 남자가 가방을 뭔가 들어준다 그래도 싫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강인한 모습, <웃음> 이런 모습을 좋아해 저의 신랑이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꿀팁은 아니지만 저는 저의 매력이 이제 뭔가 강인한, <웃음> 그러니까 내가 생활력도 강하고 강단도 있고 그런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일단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웃음> 네어 저희 드라마 사실 처음에 등장인물도 많고 서사가 막 너무 자극적인 부분도 없고 너무 어.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사람들, 뭐, 강, 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재미를 느껴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가랑비에 서서히 젖어가고 아마 중반부에서는 넘어가서는 흠뻑 져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너무 사랑스럽고 캐릭터 한분한분또한해한해 한해 에피소드 너무너무 재밌고 사랑스럽고 인간적이고 침금을 툭툭툭 울리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드렸으면 참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2 0분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냥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웃음> 대본 나왔고 촬영하고 있고요 아마 어, 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회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끝까지 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